유튜브 댓글에 숨겨진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댓글에는 유튜브만의 이모티콘들이 있습니다. 이런 이모티콘들을 사용하려면 콜론 우리나라 말로 쌍점을 두번 적고 그 사이에 이모티콘 코드를 넣어 이모티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이런 이모티콘은 실시간 스트리밍 댓글에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. 이 기능은 존재하였지만 사람들은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. 이모티콘 코드는 고정 댓글에 써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 여러분 유튜브 댓글에 서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댓글을 굵은 글씨로 만들거나 기울인 글씨로 만들거나 또는 취소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맨 앞글자와 맨 끝글자 앞뒤로 유니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